네, 반갑습니다. 자, 악수부터 한 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et's call e 편하게 저하고 돼요. 얘기하시면 돼요. 편하게 얘기하셔야지 제가 다또 알아듣고 상담을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 네. 궁금한 게 네, 혹시. 네.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고? 네. 하고 있어서. 어느 쪽에서? 어, 일식 쪽에 하고 일식 쪽 지역은 어디? 용인이요. 용인. 네. 어, 얼마나 하셨어요? 한 지는 네. 지금 2년 됐어요. 2년. 네. 어, 원래 경력이? 경력은 네.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하다가 이제 전목 네. 쪽으로 들어간 건 스무 살 때부터 접목 스무 살 때부터? 일식을 한 지는 2년 됐었다고 네. 그쪽 개통에서는 네. 2년 됐는데 저희가 일식이 덮밥류 쪽에 좀 있어요. 네. 지금 라멘집 그 장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라면. 네, 근데 거기서 궁금한 게그 대표님은 네. 사람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어떤 지금 힘든 상황이 있나요? 혹 인건비 때문에? <웃음> 효율적으로 조금 이렇게 인건비를 쓰는 게 제일 맞는 부분이 저 개인적 인 생각에는 바쁜 시간대에 나와서 이제 주는 거와 이제 달마다 조금씩 이제 바쁜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쁜 달이 있고 안 바쁜 날이 네. 있는데 작년 기준에서 이제 바쁜 달에 인원수를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그 인원수 배치에 대해서 너무 애매모 해가지고 경제에 따라 항상 시대의 흐름 따라 많이 달라져서 네. 그래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저는 인건비의 대표적으로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맞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네. 한마디로 축소해 드릴게요 네. 인건비를 주더라도 사람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네. 음. 물론 네. 사장님처럼 네. 그 시간에 딱딱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네. 현실상으로는 힘들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딱 맞는 친구를 네. 딱 구해내는 것도 힘들고 그 친구 사장 때문에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맞추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몇명 빠져버리면 은또 나머지 친구들은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나머지 친구들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게 네.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돈을 좀더 주더라도 사람 구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은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질 것이고, 네, 맞아요. 관리하기도 힘들어질 것이고. 네.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말하는 그 효율성보다는 제일 먼저 시급한 게 사람 구하는 <웃음> 거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사람 구하는 데요 네. 근데 저가 사람을 이제 구하려고 정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네. 이제 공고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도 네. 하고 아니면 알바생들을 배치 그래서 젊은 나이를 섭외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면 이제 나가려고 조금 그치. 힘들면 이제 그런 부 분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저 입장에서 는 저가 소프트해 주그 힘든 부분은 어차피 일은 힘든 건 똑같지만 그쵸.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찾아서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해서 또 이제 시간 타에 나눠서도 해보고 아니면 정직원 이렇게 써서 이제 풀타임도 해보고 해봤는데 정직원도 거의 한, 한 달도 안 돼서 다 나가버리는 현상이어서 회장님은 어떻게 음. 경영을 하실지 궁금해서 저도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네. 왜 힘드냐면은 사람을 구하려고 구인난에 올리면 은구인난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사람을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들여서 올려놔야지 사람이 구할지 말지 네 맞아요 그거부터가 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구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못 구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효율을 따지기 전에 네. 정말 저는 조금 더 네. 사람을 더 구인을 해서 네. 더 모아서 좀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편안한 일거리로 만들어주고 그 친구들이 훨씬 여기가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웃음> <웃음> 해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네. 네. 실제 현실에서는 사장님들이 장사하기도 바쁘고 그 수익 창출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그 직원들한테 내 이득을 더 나눠주고 더 주기도 힘든 상황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괜찮아요. 네 맞아요.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이. 근데 일본은 벌써 그 현실을 어느 정도 겪고 지나갔어요. 맞아요. 근데 네. 네, 그긴 하죠. 근데 저거 하나 문제점이, 그러니까 인건비도 인건비인데 내년에 좀 추진해가지고 하나 이제 더 하려고 하는데 라멘집이다 보니까 이게 참 시국이 시국인지 알지 분명히 저는 일본 제품을 사서 쓰진 않는데. 인식 속에 있고 일본 제품은 또 터무니없이 가격대가 비싸요 왜냐면 하관세에서 넘어오니까 이제 세금이 다 그렇죠. 붙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그거한데 원래는 계획이 내년에 잡아서 이제 안정화를 시키고 어느 정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서 이제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조금 애매모 한데 이게 또 창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나 더 차리는 게 돈이 많아서 하나 더 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자식을 하나 더 키우는 거잖아요. 계속 보살피고 계속 팔러주고 이제 가게에 신경을 계속 쓰면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첫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둘째가 참 하기가 그쵸? 지금 현실은 네.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웃음> 일본 그 영향도 있을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집는 직원이 없는데, 이어점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항상 네. 서두르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내가 믿고, 네. 내가 없어도, 일처리 할수 있는 직원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힘들어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사실, 저도 힘든 부분인데. 현대상에는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더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거의 매니저급이쭉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있어서 저 없이도 돌아가는 데까지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뭐 메인만 다 더불어 다 있으면 누군가는 보조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좀 미약하기도 하고 저 오늘 너무 행사해서 <웃음> 대표님은 어떻게 요즘 현실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저는 요즘에는 네.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음, 써요. 네. 네. 아, 실제로 음. 그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음. 대화가... 대화가 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어그 아, 그리고 저희는 베트남 친구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집트 친구도 있어요 <웃음> 아니, 에, 그 친구 일 잘해요 혹시 그분이 그 음. 주방에 사신는거 아닌가요? 홀에서 홀에서, 홀에서. 홀에서. 네. 음. 손님 응대 다 하고 매니저처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하고 음. 농담도 하고 그런 친구가 또운 좋게 또 들어와서 그런 친구도 활용을 하고 네. 에, 그 친구가 또 나중에 네. 뭐 이집트 넘어가면 네. 어, 이집트 사업 같이 하자 <웃음> 이런 식으로 <친구도 웃음> 또 하는 거죠 할 용의도 아, 있고, 제가. 아, 오, 예, 네.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예, 일단은 저는 외국 친구들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단계고, 음. 어차피 인력은 계속 한국 네. 사람들 구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일본은 로봇화 되고, 자동화 시스템 되고, 편의점은 거의 다 이제 무인으로 돌아가고, 막 그런 식으로 되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대표님은 한 처음에 장사하셨을 때 어떤 걸로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노전부터 했죠 또 지금 현재로서 돌아가서 궁금한 게 그럼 그때 시작하고 지금하고 또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르시잖아요 180도 다르죠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길이 다성장판에 조금씩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걸어온 길이 구간이 한 가게를 처음에 사이 차리시잖아요 또한 개를 가게를 차렸을 때 그때 그 중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미리 미리 사람을 다 세팅을 해둬요 그럼 비용은 들어가지만 그 비용이 나중에 배가 돼서 돌아오겠죠 왜냐? 처음에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돈에 대한 리스크는 커요 근데 장사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뽑고 미리 개혁시키고 미리 선점을 해서 그 시간대를 다 맞춰놔요 그럼 가오픈하고 오픈하고, 오픈하고 나눠지면 네. 가오픈 종류는 어느 정도? 가오픈은 한 3일에서 일주일 그리고 원래 했던 친구들 같으면 3일이면 충분하고 네. 근데 새로 이제 세팅 들어와서 하는 친구들 있으면 한 일주일은 봐야 돼요 네. 그냥 익숙해져야 되거든 그. 주방이 제일 익숙해져야 되고 네그럼 맞아요 네. 주방이 익숙하지 않은 소금은 어디 있지? 어? 뭐 된장은 어디 있지? 이래버리면 네. 이제 그때부터 꼬이는 거야 손이 저절로 가있어요어 소금 여기, 된장 여기 그러면 은 계속 주방 안에는 사람은 계속 그걸 만들어 보겠네요? 그럼요 계속 만들게요. 질릴 때까지 먹어야 돼. <웃음> 질릴 때까지. <웃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메뉴만 그때 뭐 어. 홀도 그럼 지... 음... 똑같이 세팅을 다그 미리미리, 미리미리. 홀도 테이블 번호가 네. 몇번딱 그러면 몇 번인지 인식을 딱 하고 있어야 돼요. 메뉴가 음. 있으면은 메뉴는 부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도. 그런 교육도 필요한 거고. 음. 그렇게 해놔야지 네. 아무래도 첫 손님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네. 이제 오픈했을 때막 사람 몰렸을 때 네. 놓쳐버리면은 그 놓쳤던 손님은 다시 오지 않아. 그래서 오픈할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 저는 처음에 개인적으로 오픈했을 때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픈을 했는데 가오픈도 하고 오픈 때까지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처음에 가오픈 때는 이제 막 지인들이 와가지고 막 하고 이제 손님도 조금씩 받으면서 하고, 하고 있다가. 오픈 때딱 정된 거니까, 저 생각엔 그래도 오픈빨이 있겠지. 그래도 최소 3개월에서 한두달 정도 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아침 일찍 일하고 막다짐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근데 그때 당시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상 자아보니까 음. 아, 이거는건좀 아니었구나. 이제 저게 아니었구나. 이제 보이기 시작할때까 계속 음. 하나하나 바꾸다 보니까, 많이. 했구나라는느낌 음. 들었거든요 그나마 다행히 손님이 없어서 천천히 들어와서 다행인 거예요 <웃음> 처음에 몰렸으면 큰일 난 거지 <웃음> <웃음> 와 진짜 <웃음> 막, 첫, 막 이렇게 좀 지나고 나서 막올려올 음. 때는 진짜 자리도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저도 당사를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와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음. 뭐라면도 나가야 되고 덮밥도 나가야 음. 되는데 막 주문이 한 가지로만 다 나오는 게 여러 가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처음에 창업을 생각하는 게1런 시스템인데 주방이 혼자서 음. 다 해결하는 거였는데 저 혼자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제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물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스템을 좀 많이 바꿔가서 조금은 나아졌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참 그때 당시에는 생각이 달랐는데 이번에 저가또한번더 생각 계기가 된게 유튜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거 보고 나서 그때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그때 네. 만약에 이걸 좀더 이런 어플이나 알았더라면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음>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방송은 네. 진짜 실전에서 제가 느낀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이라도 장사를 하셨거나한 네.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정확하게 판단하고 느끼실 거예요. 음, 음 똑같이 겪거든요. 사실만 <웃음> 아, 그때 생각하면 정말 저도 많이 그거 했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엄청 막, 막 많은 수익은 뭐 얻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열심히 이제 살고 이제 그런 서민들 중하는데 아, 그래도 네. 지금 자영업에서 네. 가게를 하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건이 네. 네. 네. 나이에 대단하신 거예요. 아직 부족한 네. 아, 게 많아가지고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서 저는 아,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저에게 너무 감지덕지해서 누군가 저보다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선배도 되고 뭐 가게 이제 먼저 미리 이제 해보시고 아, 하신 분들도 선배여서. 긴장도 되게 많이 드시고 <웃음> <웃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언제든지 <웃음> 제가 네. 다시 또 상담해 드릴 테니까 네네 에, 메시지를 남기 네. 어, 남겨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웃음>